믿지 않는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긍거렸어요.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지만 말이야,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응, 맞아.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내 말이 귀에 거슬리나요? 여러분은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가 먹을 거 없으면 못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 영원한 생명이라니. 여러분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믿기 어렵겠네요. 저는 장장 배고픈 거부터 해결해야 되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이제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도 떠날 건가요? 그러자 심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